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문프로입니다 복장이 좀 많이 시원해졌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이제는 조금 편한 복장으로 레슨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 만큼 미스샷이 날때 필드에 나갔을 때나 연습장에서 짜증이 굉장히 쉽게 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짜증을 날려줄 수 있는 좀 시원시원하고 쉬운 스윙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연습이에요 연습을 많이 하면 볼은 똑바로 맞아요 잘 맞고 멀리 가고 근데 연습을 해도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쉬운 정확히 공을 맞추기 위한 공을 더 휘지 않고 똑바로 보내기 위한 누군가에게는 거리를 더 늘려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스윙 방법이에요 컨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연습이라그랬는데 연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체감이에요 이렇게 일체감이 많다라면 은 연습량이 적어도 컨택은 깔끔하게 나오고 방향은 좋게 나와요. 그럼 그 일체감이란 무엇이냐? 바로 헤드, 샤프트, 그립 그리고 내 양팔과 상체 간에 여기에 이 Y자의 일체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 Y자가 대문자 Y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소문자 Y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셋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Y자의 모양은 살짝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Y자의 모양이 내 셋업 때, 내 테이크백, 내 임팩트, 내 팔로스루 때 그대로 일치만 돼준다라면 컨택은 틀어질 일이 없어요. 여기서 뭐 몸이 덤빈다거나 다른 걸 하게 되면은 뭐 배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물론 컨택은 흔들리겠지만 그런 동작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요것만 일체감 있게 같이 움직이기만 한다라면 컨택은 깔끔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전부 다 상체죠. 우리가 볼을 칠때 하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체는 추가적인 비거리를 위해서 중요하고한 거고 컨택은 조금 더 상체랑 연관이 있어요. 하체를 많이 쓰는 하체부터 리드하는 스윙도 좋지만 지금처럼 상체를 돌려서 클럽을 보내주고 꺾어주고 내려서 보내준다면 라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컨택이 쉽게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들어갈 때 하체를 같이 넣어 주신다면 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비거리가 나오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상체의 일체감이란 내가 셋업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Y자가 내 명치 앞에 클럽이 배꼽 앞에 클럽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 회전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체는 적게 회전하고 상체는 많이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은 베이스를 배꼽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명치로 잡는 거예요. 배꼽의 회전량은 하체에 좀더 가깝기 때문에 적을 것이고, 명치의 회전량은 상체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가 네 명치 앞에 있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몸의 턴.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의 Y 자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Y 자가 유지된 상태에서 몸 앞에서 코킹인 거예요. 코킹을 할때 흔히들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클럽을 이렇게 땡기면서 코킹을 하세요. 이거는 코킹, 클럽을 꺾는 동작이 아니라 클럽을 위로 올려주는 동작이 아니라 뒤로 당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코킹을 할 때의 느낌은 항상 내 몸에서 멀리 있다는 느낌으로 손과 몸과의 간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코킹 이 상태에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절대 몸에 가깝게 들어오면 안 돼요 몸에 가깝게 들어오더라도 내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이 간격은 가까워요 근데 이 간격은 멀어요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아까처럼 이 간격은 가깝더라도 이 간격은 멀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높이는 최대한 높게 유지해주시고 Y자 유지 꺾어주고, 땡기는게 아니라 꺾어주고 다시 Y자 만들어주면서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면은 가까운 거리, 먼 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깔끔하게 컨택이 나오면서 손장난만 크게 없다면 은 방향이 굉장히 이렇게 좋게 나오겠죠 물론 여기서 상체가 회전하는 타이밍에 하체도 같이 회전을 시켜준다면 추가적인 비거리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거는 아이언 뒷땅 많이 나시는 분들 그리고 드라이버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 대부분 아이언 뒷땅이나 드라이버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백스윙 때 몸을 오른쪽으로 밀어놓고 이 상태에서 못, 돌아, 못 돌아온 상태에서 하체로 공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체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베이스가 아니에요 기본은 상체예요 상체로 내가 회전을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인 회전을 위해서 하체를 더 집어넣는 거지. 하체에 집중을 하느라 상체를 뒤에 둔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틀어지게 되면서 정확한 컨택, 올바른 방향성이 나오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이 Y자, 이 Y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테이크 백, 앞으로 밀어주는 똑딱이죠. 똑딱인데 약간의 변형 똑딱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똑딱이는 여기서 팔이나 어깨로만 움직이는 거고 지금은 이 Y자 전체를 양팔과 어깨라인 그리고 클럽을 같이 뒤로 보냈다가 온몸을 통째로 저쪽으로 보내주는 변형된 똑딱이를 연습을 해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손목의 코킹과 풀어짐 이렇게 꺾었으니까 내려올 때 풀어야 돼요 풀어짐 이걸 추가하면서 볼을 치워주신다면 은 전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컨택을 전보다는 조금 더 올바른 방향성을 더 쉽게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스윙을 하실 때 조금 더 공을 힘 있게 치고 싶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하체도 물론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체중 이동을 최소화시키세요 오른쪽으로 넘어갔다 왼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컨택이 틀어져요 최대한 제자리 잡힌 상태에서회전 잡힌 상태에서회전 이렇게 제자리 회전을 베이스로 이 스윙을 해주신다면 은 조금 더 강한 컨택 조금 더 쉬운 컨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더 편안한 컨택, 조금 더 쉬운 스윙, 조금 더 시원시원한 스윙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